닮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아주 어려서. 게 뭔데? <웃음> <웃음> 어려서 네. 그 친정도에서 그, 그, 어려서 자랐네. 네. 우리 네. 친형 네. 엄마가 이렇게 담그시던 네. 뭐 거걸 네. 내가 응. 봤거든요. 어. 그리고 또 계속 우리가 해먹고 네. 그랬으니까 네. 근데 올해는 이걸 사실 안담으려고 했는데 네. 우리 지인이 또 네. 퍼진 그 배추를 네. 좀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좀뭐 배추 부침도 해먹고 그러려고 좀 갖다 줬는데 이거 흔니 우리가 이걸 조금 담아서 음. 놨다가 우리 지져먹으면 좋을 것같아가고 음. 조금, 조금 음. 담글라고 음. 실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만 담는데또 음. 어, 우리들은 이게 입맛이 되어 있어고 맛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네. 근데 이거는 충청도식 적국지김치라다아 어, 그래요 나도 이거 어렸을 때그 어머니가 이렇게 그때 당시에 마가린인지빠당지 이렇게 한 숟갈 넣고 이거 지져주면 은 그렇게 맛있었다고, 그래서 이추억에적국제이 그러니까 이 김치는 <웃음> 음. 모르는 사람들도 모를 거예요 아,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는 뭐 다른 거를 막 넣고 소금을 넣고 뭐를 넣는 게 아니고 음. 적국만 어. 넣고 간을 맞추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음. 국만 넣고 간을 맞추는 거라서 어, 이게 내가 국물을 조금 냈어요 음. 다시마 넣고 뭐 이런 거파 머리 같은 거 음. 그런 것도 다 이제 국물 냈어 음. 여기다가 생강을 조금 많이 넣으면 은 생강을 많이 넣으면 써요 우리가 네. 김장할 때 양념이 조금 남아서 내가 냉겨놨어요 네. 근데 여기에는 너무 양념을 많이 들어가서 제 맛있어요 네. 고춧가루 요 정도 네. 이렇게 넣고 이 예. 정도 넣고 황색이전하고 밴댕이전 같은 거 그런 걸 넣고 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밴댕이젓시나항생이젓은 지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새우젓 담아놓은 거 그냥, 그냥 이렇게 갈지 않고 그대로 네. 이렇게 넣고 여기 칼치젓갈이라고 있어요. 네, 칼치젓갈, 칼치젓갈? 음, 여기 음. 예. 칼치젓갈 좀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요 정도 넣고 아, 맛있는 냄새가네. 예, 아, 칼치젓갈이 네. 네, 맛있죠. 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여기 마늘. 예 네, 마늘. 마늘, 마늘 다진 거. 예 네, 마늘 다진 음. 거 넣고 아까 생은 넣죠. 었예 네, 생은 네. 넣었어요. 예 네, 생강 넣고. 음. 네, 다른 거는 여기 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늘, 생강, 음. 그렇게 넣고, 여기 매실. 아, 매실이요? 예. 네. 음. 매실 한, 이렇게 해서, 음. 이제 한, 요 정도, 두 스푼 정도만 넣으면 정도? 될것 같아요, 매실은. 음. 그리고 이제 파는, 쪽파. 쪽파는? 예. 네. 쪽파 조금 쪽파 어서 쓸어놓고. 음, 원래 우리가 이거 배추 속 했던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음. 그걸 그거 넣어두고만 안, 안 넣어두고만이죠? 원래 김치 담을 때? 네, 근데 안 그렇죠. 아, 넣어두고만 안 넣어두고만인데 이게 남은 게 있으니까 아. 네, 이거를 좀 넣려고요. 음. 자, 그리고 이제 그거 좀절겼던 음. 김치잖아요, 배추 속에. 네. 배추 이제 그, 네. 이렇게 퍼진 배추. 네, 배추. 네, 예. 배추. 이렇게 생겼 이거 젓갈, 젓갈 맛이야 젓갈 맛. 다른 맛이 아니고. 그런데 이게 김치가 지진면 되게 맛있더라고. 아, 뭐? 그냥 거물이네. 거물이죠. 아, 유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지금은 맛있겠다.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이렇게 담아가지고, 아또 침나무를 났다. 큰네났네 이거를, 왔다니까. 그 저기, 광에다가, 응. 막, 항아리에다 하나 해놓잖아요. 그렇 해놓으면은, 저기, 봄에, 네. 이거 이제 시퍼런 거, 맞아. 시퍼런 배추를 담으니까, 맞아. 봄에 이거를 꺼내갖고, 절로음옥게 응. 해가지고, 이걸 지져주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되게 맛있습니다. 밥에다가 얹혀서 먹으면 응. 되게 맛있습 아, 요즘 사람들은 많이 안 먹으니까 응. 식도 듣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담는 거죠, 우리그렇죠 아유, 벌써 색깔이 어리 어리 선이 맛있게 생겼다. 응. 이게 이제 젖국지입니다, 젓국지충청도의 전통 요리, 젖국지, 김치에. 여기다 젖국지. 이제, 음, 저기, 음. 밴댕이 젓하고 황색이 젓을 조금. 조금씩 넣었어야 돼. 음. 근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그냥 그렇죠. 집에 있는 젓갈만 들어갖고 내가 음. 그냥 담아봤어요. 옛날 음. 생각해봐도. 양념이 이거는 너무 빨갛게 이거는 담아. 그냥 먹는 김치가 아니기 때문에 음. 이렇게 젓갈이 이렇게 보이게. 음. 이렇게. 그러니까 젓국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젓국지라고하더라고국지라고 네, 하더라고요. 음. 음.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보았다가 음. 익으면 봄에 음. 그냥 이렇게 지져서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때 맛있었어요. 그래서 응. 먹을 때 옛날에 옛날에와서 맛있었나? 그데 지금도 근데 지금 내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절국치라고 하니까 응.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없어? 그냥 응. 김치 응. 절국지는 하나도 없어. 그래요? 어, 우리가 최초로 막 이거 영상이 올라갈 응.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응. 이게 그런데 그렇게 맛있어 옛날에 응, 그렇죠. 저렇게, 응. 우리 이렇게 우리 친정엄마 가 이렇게 해주실 때 먹어보면 맛있더라고. 이 김치가 원래는. 이렇게 지져먹는 거니까 이렇게 음. 젓가을 여러 가지 넣어갖고 이렇게 적국지를 담는 거지. 음. 충청도식은 원래 적국은 많이 안 들어가요. 그렇지. 많이 들어가는 건 새우젓이 조금 많이 들어가죠. 음. 다 됐죠? 다 됐죠. 음. 이제 인사으 마무리 합시다. 아, 아. 예. 음. 이렇게 해서 젖국지다 담았네요. <웃음> 간단하게. 그리고 이게 뭐 간단해요. 다음에도 좋은 그 음식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예, <웃음> 예.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예. <웃음>